대통령. 기사에도 뜨고 뉴스에도 뜨고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계시다고 근데 구설이 너무 많다 지금 조금 힘든 형국이 됐어요 지금 마음의 안정이 돼 있지를 않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있던 사람들이 자꾸 X 형국이 되고 나를 X 형국이 돼 버렸잖아 이분이 그럼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다시 또 안녕하세요. 성남의 다견보살입니다. 제가 또 사전 하나를 들어는데한번보세요 네. 이렇게 차들밖에 내가 다 도우시고 원래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랏밥을 먹어서 응? 변오사 같은 거나 그래서 머리는 똑똑하고 조화로 생일이라 그래도 내가 마음먹은 일을 굽히고 근데 구설이 너무 많다 지금 마음의 안정이 돼있지 않고 누군가가 옆에서 자 옆에 사람이 없다. 나한테 진짜 귀인이 될 만한 사람, 조언을 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 그래서 조금 힘이 들을 수도 있다 그래. 사람이 처음에는 내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지 않는 거 있잖아. 옆에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없어, 이분이. 외로운 사주, 외롭게 지나간다 이래. 내가 덕을 베풀어도 나한테 덕이 오지 않는 사람?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 작년에, 작년 올해 뭐가 업그레이를 시키라는 형국이 들어왔거든. 근데 그 업그레이를 시켜놓고 만족은 되는 것 같지만 100%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힘든 경국이 됐어, 요 지금. 그래서 힘든 게 지금 8월이잖아. 9월, 10월 달 넘어가야 조금 안정이 될 거라 그랬어. 자꾸 누군가 이 사람을 찔러. 이건 성격은 어떠신가 성격은 조금 고집이 세고 약간 어떻게 보면 남의 말을 좀 들,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가 더 많다는 얘기지. 뭔가를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하시길, 지키려고 노력은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지. 그 어. 이분이 그럼 구설수는? 구설수 같은 것도 많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거를 해결하려는 게 쉽지 않고 해결을 한다 해도 또 생기고 이래 지금. 이상, 이분이 뭔가를 해놓는데 해놔도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꾸 태클을 걷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내 맘대로 할수 있는 었것 같은 것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 올해 지나고 내년에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올해는 원래 새롭게 시작은 했지만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원래 올해 새롭게 시작을 안 해야 되는 사주인데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올해는 그냥 다듬어 가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번에 누구시냐면은 윤성렬 네. 대통령. 아, 음. 요즘. 기사에도 뜨고 뉴스도 뜨고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약간 조리 있게 못 하셔서 그래 대통령 그게 이제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 그게 아무 일도 아니야.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시니까 뭘 잡으려고도 난리잖아 지금. 그리고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그리고 이분이 지금 있던 사람들이 자꾸 나를 배신하는 형국이 되고 나를 치는 형국이 돼버렸잖아. 나를 도와줬던 사람도 나를 나쁘게 얘기하고 이러잖아 지금. 그래서 구설수가 자꾸 따로 오는데 올까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 올해를 지혜롭게 잘 넘어가고 나면 내년에는 괜찮죠. 올해는 많이 힘드셔야 돼요. 외로운 싸움을 많이 하셔야 돼. 허다한해 옆에 있는 분도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공부한다 하시고 올해 이게 올 지나면 내년 가면 괜찮으실 거니까 올해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조언을 받아가면서 다스려가면서 가실 수밖에 없는 거 같아. 근데 이번이 그럼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수 있을까요? 다시 또 어느 시점에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돼도 이 1년은 자리 잡는 동안은 욕을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기지야. 아니 딴 분이 되셨어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초하루 생일에 나랏밥은 먹는다 하지만 덕이 없다 그랬지 인간의 덕이 없어서 하나가 떠나가면 또 하나가 들어와. 많은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진 않고 그렇지만 크게 인덕은 많지는 않은 사주기 때문에 구설을 막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주에도 인덕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 조금만 글자 하나 갖고도 테크을 걸어야 돼, 이번한테 당신이 그냥 표현은 안 하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스타일인데도 편치는 않으실 거야, 아무 조금. 아, 앞으로 업무 수행을 하시는데 조심해야 될게있어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말씀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편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오점이 돼버리시잖아요. 지금 기저.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너무 편하게 그냥 다듬은 것도 하다가도 갑자기 내 얘기에 툭 튀어나오고 있어 그게 오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올해 넘어가시면 또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뭔가 이 지지율이 이만큼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자기 본인의 이제 운대랑 좀안 맞아서 이렇게 좀. 떨어져. 운대가 안 맞아서 그렇죠. 내가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해는 아닌데,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또올 지나서 또 내년에 가면 나랑 또 사대가 맞아서 많은 귀인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 또 슬기롭게 잘 넘어가실 거야. 뭐. 이제 시작이잖아. 근데 <웃음> 원래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어. 이게 지나가 버리면 덜 힘들어, 차라리. 응. 모든 분들이 그래. 시작할 때는 다 못마땅해 보이고 이분이 뭐 됐을 때뭐확 변할 확 변할 수는 없잖아. 혼자 하시는 일 아니고. 근데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분이 이제 잘한 걸 얘기하지, 또. 다 그런 수밖에 없어. 치생활는 그러면 좀 오래 하실까 글쎄, 모르겠어. 이걸 끝내면 더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대통령 이거 만기 딱 되시고 나면 새롭게 정치를 또 뛰어들고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 이제 그때는 그냥 좀 편하게 계실 것 같아. 내 생각.